일로사가이가 가능하다라는 <웃음> 게의주장인데최사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호주 살았었을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오늘 서울로 갑니다. 지금은 순천역이고 오늘 전라도 첫놈 한번 서울 구경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곳은 총 3곳이 있고 광주 그리고 서울과 용산 제가 갈 곳은 저기 용산으로 가야 됩니다 맨 마지막 코차를 제가 예약을 했더라고요 아... 제가 순천보다 어더 추워요. 뼈가 시려 뼈가. 오늘 건대역에서 술을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아 떨리네 오랜만에 지하철 타서. 근데 건대가 성수랑 엄청 가깝대요. 요새 들리는 말로 의 하면은 성수가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됐다 그러던데 제가 가봤는데 막 그렇게 막 뭐가 있지는 않았는데. 와 지금 밖에 엄청 구해 지금. 순천은 일단 미세먼지가 거의 없거든요. 아 벌써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 안에 롱타임 노쓰기 잘 살았냐? 예. 이제 뭐할거예요 아, 몰라요 아. 형 계획 없는데 형 피야? 맞아요? 어. <웃음> 아, 추운게 도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순천에는 있는 다 그런 그런 시장들이라서 나한테는 너무 그냥 익숙한 그런 동네 같은 느낌? 여기는? 순천은 순천역 가까워? 네? KTX? KTX? 가까워? KTX? 어. 그냥 중심에 있어요. 아, 그래? 그냥 택시 타고 15분? 아예?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버입니다. 칭찬해서 <웃음> 왔습니다. 저희 같이 브이로그 <웃음> 한번해보겠 <웃음> 네. 와, 여긴 진짜 확실히 서울이라서 그런지 유튜버 그리고 그 외국인 진짜 많은 것 같아. 확실히 기회의 땅이네, 여기가. 서울? 서울로 와야 되나? 그래가지고 서울 왔었잖아, 주로 해요. 소개시켜주세요. <웃음> 결국엔 이렇게 됐지만. 유튜버 잘살려 오, 여시에 사람. 사람 너무 많은데? 야, 너 아, 조심해 아, 원래 아, 스로 해? 아, 파울이면 한번 더 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스스 치는 거잖 파울은 아예 없는 거구나 어, 아, 점수 없어 잘 쳤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사람들 진짜 많다. 그리고 옆에 당구장, 여기 탁구장도 있어요. 남자들 모이면다 똑같죠? <웃음> <웃음> 아직 와, 장면, 아직 <웃음> 안 거야. 랜덤으로. 아, 지 아직 살되나가나 아무 곳이이어 결판이 안난게 너무 찝찝해. 그래서 탁구 치러 가야지 12,000원이에요? 1시간에? 12,000원 많이 불렀다 한국이도 시력이 많이 죽었어 아, 많이 여기 좋네 음. 볼링에 음. 여기 탁구에 남 천국인데? 어, <웃음> 어 이거 <웃음> 너무 이거 위생상태가 너무 밀련데요 <웃음> 이거 갈아신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일단 그나마좀 깨끗해 보이는 오케이 아, 나도 큰다. 60시나 다 60시나 야겠다7 0시나이거다이다 빵꾸 나 이랬다. 6 0이거다6 0시 이랬다. 60시나 다이랬스6 0나 이랬다. 이랬다. 6나 이랬다. 6 이랬다. 6 이랬다. 6이 잘 샀습니다 뜨거운 남자들의 데이트였어 저런 분위기? 순천은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라서 <웃음> 날씨가 추우니까 기분도 잘보이네 여기 이 범맥주 있잖아요 이 범맥주가 유명해 한국에서 그 여기 나이잔 있어요 스물여덟까지 우리못 가네? 아 서른 살 이상은 못 간다 어, 우린 못 가네? 어못 가네 야,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우리한테 뺀찌 났거든 어그러니까 어, 별로 안 좋은 거지 <웃음> 우리가 잡아먹을 것들이잖아 요 어. 오징어랑 <웃음> 불쌍해 <웃음> 여기로 갑니다 잘자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작새뿌리 작새뿌리? 차미슬보다 <웃음> <웃음> 차미슬랑 응. 비슷한데 아, 맞아. 맞아. 응. <웃음> 이건 서울 스타일 이 스타일 지방에서 막장 찍어 먹잖아 응? 어? 이거 라도스인줄알았 저라도 이렇게 좋 지방스타일이라고 하는아 지방스타일 지방스타일 네, 사람들 예민하잖아 경상도 전라도 아하 <웃음> 경상도 전라도 예민하지 이다키마 <웃음> 맛. 아 사진 아 사진 어? 먹어 먹어 <웃음> 아, 살아있나? 어 살아있다 자숨 쉬어 보세요 자숨 <웃음> 움츠여보세요. 오, 불쌍해. <웃음> <웃음> 오. 아, 오징어 회, 회식 어, 어, 이거. 어, 안녕하세요. <웃음> 오징어 튀김 드셔보셨나요? <웃음> 맛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다 먹죠. 호주 사람이 뭐라 알겠어요. <웃음> t c 깔라마리가 뭐라마리 오징어. <웃음> 맞나? 오징어. 만나니까 형이 호주에 살고 있는 거 어, 근데 오늘 다른 걸로 도 했죠? 후이드, 응, 스피, 근데 칼라마리라 그래. 이거 튀긴 거. 아, 맛있다. 음. 아, 예. 아, 아, 근데. 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우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 지금 20대, 30대. 나는 진짜 이거 표를안담았다 아니 우리 물 안에 다 싶은 생각이 원래도 있었지만 원래서 오늘 진짜 하게또 때리더라고 여기는 지금 할 만큼의 부자국이 뭐냐면은 한국이 존나 빨리 성장했잖아 80년대부터 만에 이만큼 성장을 했잖아 선진국이 됐잖아 이제 그거에 이제 폐허가 나오는 거지 부자국이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MZ세대들, 20, 30대들 MZ. 세대가 내가 MZ라 그랬다가 욕먹었어 누구한테요? MZ래 MZ MG. 윗세대들이 그러니까. 다못 갚은 그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더 내야지 그 사람들 돈이 더 가니까 세금으 우리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힘들다는 마 상대적으로 이제 굳이 호주랑 비교를 하자면 호주는 발전중인 국가고 무궁무진하고 그냥 솔직히 맥도날드에서만 일해도 먹고 살고 나나 남한테 막 부르식아 남편이 맥도날드에서 일해? 막 이런 그런 소리 시선이 안 듣지? 맥도날드 일하기 힘들지 않아요? 영어 네. 해야 되잖아 아니 힘들지 않 솔직히 근데 그냥 그거 해도 먹고 살다 이거지 이거 그거 그 컨디션 한나 한나 한나 해 먹어야 돼 나이가 있어 컨디션, <웃음> <웃음> 컨디션. <웃음> <웃음> <웃음> 광고 <보겠지>? 들어오겠다 <웃음> <웃음>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들어갑시다 그럼 포토 시그니걸 <웃음> 그러면 형이랑 나랑 이거 하나씩? 오케이 어. okay. <웃음> <웃음> 자, 꾸리 굴이 굴이 지이 둘, 셋, 굴이 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굴이 두방 굴이 이 맞으면 들어가는 거 맞으면 안은가? 맞으면 예? 들어간다고요? 예? 아저씨 조금만 이거 더 쳐주세요 네! 네! 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과감하게! 예. 예. 내리지 못해 뭐였지? 시한 거예요? 아니 연습한 네. 건데? <웃음> 이거 이거 둘. 얘기인데. 이거 이거 두개 아니면 이거 한 대요? 네, 네 이거면 이거 두개 낫지 않을까? 네, 그래 그래 가지봐갈 거야? 게임방 오랜만이야? 어? 힘이 없어 <웃음> 아 근데 이걸 들으면 내가 또 들려요 형 들리죠 이제 이게? 이게 한국스타일 아 힘들어 취하니까 이곳저곳을 다 가네 그냥 아주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이거 총쏠수 있어요 근데? 어. 마지막에 점수 높은 걸로 어야 되는데. <웃음> 그 누나한테 이거 하나 갖다 줘요, 이거. 아이고, 뭐다 생각나서 생각했다. 이런 이런 거. 어. 아, <웃음> 이거 가져갈게. 이, 이거 내겠지. 와. 기본 요금이 6,700원? 밤에. 아, 살 네. 진짜 비싸다, 요새 서울. 막여기 이제 예, 저희는 찜질방에 와서 자게 됐습니다.